너를 지켜라 망치를 꺼내라 날과 허름에 보이지만 우리 예원이 쌓여있다고 <웃음> 철과 흔은 필요없어 재료로 오직 아크라시더 힘차게 두들겨 천둥소리도 들리지 않게 자기면 돼 심각해지지 말고 잊혀지면 곤란해 우리들의 즐거운 한호 소리야, 템포를 맞춰 가끔 맘지 소리. 전설의 걸작 탄생한다네. c h 탄생한다네. 고요! 그냥 강력하기만 한게 아니에요 디자인도 중요한 나의 센스 그걸 바운툴가 만드는 건 넌센스 누가 봐도 힘기는 로맨틱 자 이리로 와서 당신도 이 순간을 즐겨요 망치질의 템포를 맞춰 모두 하나 나가 되어요. 한롱